아무 근데 친데 개조됐네. 오케이. 아 맞다. 뭐였어? 그 v 비 o 가 뭐냐 나는 CARROT 사용할 거다 어 C-O-A? 네. CARROT 아.. 어.. 앗.. 지무대로 뛰쳐나가서 죽어버렸다.. 그러게.. 어.. 근데 뭐가 되었니지? 음, 365번이네, 나는. <웃음> 뭐야, 뭐가, 뭐가 누구 집이야? 음, 8이고. 오케이. <웃음> 뭐야 이거, 바로 뒤에 367이 있었네 대헌국제물류센터 <웃음> 뭐가 이게 창문? <차원? 웃음> 아우 새파랗다 니네 집에 이걸로 오냐? 바로 나가 <웃음> 야 근데 얘네 중에 누가 대헌이야? 어, 미션 안 보여 <웃음> 미션 아 54가 아니라 그럼 뭐라고 뭐라고? <웃음> 뭐라고? 너, 너 그럼 불경한 말을 방금 뭘 들었는데? 정상이야 정상 피딕 정상입니다. 야, 대나무 밭이 또 확장되고 있는 것 같다. 뭐? 대원이가 <웃음> 오... 뭐야? 반갑다, 좀교 뭐야? 야, 빨리 자자. 그, 그분들 나타났어 어 무슨 소리가 쟤네들 네, 태워 죽이자 난내 네 집에 침대 하나가 있다 난 누웠다 저 불쌍한 놈 태워 죽이어 뭐야 볼. 내가 제타 죽는 거 볼래. 파유 너잘 가. 어? 아. 열대어로 어. <웃음> 어. 때라, 아니, 이 녀석. 김치 싸대기다. 아, <웃음> 나도 있어, 그정도 아난 어디 사든지, 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. 당근 5 3 m 이아니 당근이 엄청 많다. 좀 당근데. 작은 한 세트로 데리고도. 아. 어. 어? 오. 아 여기 뭔가 또 있다. <웃음> 아, 열대어 왠지 때려가지고 구워 먹고 싶어진다. 뭐라고? 대나무 숲을 점점 넓히고 있다 어우 oh, 시월 sure. 대나무가 늘어납니다 um. 대나무를 넓혀라 어디야? 어? 내려왔어. 대나무를 늘려라. 아. 어? 야 발사기 이게 이제 분수가 되는구나. 발르사이가물 분수가 되네. 아뭐물 이펙트가 보이게 해놓은 거니 그냥. 응. 음. 젠파아기 어. 근데 뭐아아아 아 여기서 보니까 뒤에, 탕한데. <웃음> 저 중에 대원이를 <더니를> 찾으시오. 3점. <웃음> 3점. 일단 난 대나무를 더 캐야겠다. 그리고 더 넓힐 거다. 하자. 뼈가루는 많다. 어 말하는건데? 뭐 어어어어 어, 어. 잠깐만 맨멜 맨멜 맨멜 아 대나무여, 더욱 자라나라. 어. 랩장 말이 없다. 어우, 두대 치니까 싹 따라, 이 뭐지? 다시. 어, 떼거지를 주래 뭐지? 음. 잠깐만, 뼈가루가 세 세트가 나온다고? <웃음> 이걸로 뭘 키울까? 대나무? 잠깐 대나무도 대나무지만. <웃음> 아, 민성 그거 키워야지. <웃음> 그거 먼저 <모두> 키워야지. <웃음> 민성. 그건 인정한다. 그런 건물 넘어서 만들면 되나 아카시아 저거 <웃음> 아카시아 나무가 어있더라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게 생겼지? 빠먹었다 아 저.. 저 건너편? 역시 배고플때는 민성을 먹어야 돼아 맛있다 안그래도 좀렉 걸리는데? <웃음> 민규 나중에 링오벨리좀 깔아볼래? 그게 뭐야? 어 배그 비슷한거 아까 깔고 하고, 하고 있던거다 아 랩작한다고 서로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그렇게 많아졌다 <웃음> 누가 서로 랩작을 해야철 <웃음> 3개 있나 혹시? 어, 어 철도끼 만들어야 한다 알았다 일로 와봐 아 대신 대가가 있다 김치 싸대기 한 대다 <웃음> 아야, 찰, <웃음> 안 맞을 수 있었는데. 야 썰면 되지 굳이 잘라. 아 거거. 아, 그거나 그거나. 아? 어? 뭐야? 오 뭐야? 오좀 미쳤네. <웃음> 야 그거 그거 만들었나? 뭐뭘 만들었나? 아 모르겠어. 아그건두개 합쳐야 될걸 모르고. 응청금석 어디니? 여기 있네. 야 그거 있나? 철칼 인챈트 봐요. 아아 아. 그냥 날카로운 사. <웃음> 아, 아냐, 아냐, 아냐, 칼에 가시 안 붙은 게 어디야? 가시. 안 된다. 컴퓨터가 발가락으로 꺼진다. <웃음> 아니, 이런 당근. <웃음> 당근. 도대체 뭘 어째 끼왜 컴퓨터가. 다깔아먹데 <웃음> 컴퓨터가 빡쳐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야. <웃음> 어, 잠깐만, 내 몸에 소고기 한 세트가 또 있어. <웃음> 어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은데? 아, 나 좀비한테 김치싸대기 맞았어. 너 이자식. 어? 오, 레벨 30 됐다. 자 잠깐 청대 대원 좀 가져갈게요 야 니네 내일 뭐하고 놀 거야? 나는 엄마도 남친 누나도 남친하고 놀았어 나도 남친하고 어. 야 고등학교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겁나 서글픈 표정으로 쳐다보더라 왜? <웃음> 아니 잠깐만 연희가 민성이 방에 침투했.. 너 일로와 근데 가봐 아이 친구다 오 근데 인챈트 최대 레벨이 30 인가? 응 나도 집 지어야지 어우 깜짝이야 무슨 집이 있지? 어뭐 만들지 대나무는 어때? <웃음> 아 아이, 아이 또 대원이 너야? <웃음> 남전이 가그냥. 아 자꾸 민성밭에. 아막꼬음 소리로 응 당근 이런 건데. 음. <웃음> 아니, 걔네는 민성 꼼쳐 넣는다고. 걔네는 진짜 못됐다. 탕근. 탕근. 탕근. 뭐라고? 탕근 탕근 흥. 흥. 흥. 흥. 흥. 흥. 흥. 흥. 흥. 흥. 흥. 흥. <웃음> 오류가 좀 잦네. 어우, 렉. 어우, 렉 걸린다. 왜째 손지 렉을 먹는다. 당근. 당근, 어. 당근, 당근. 그리고 줄기에 당근 달아. 따라... 당근, 당근, 당근, 당근. 당근. 달자. 아, 렉 먹는다. 야, 좀비가 대나무 숲에서 막혀가지고 못 나온다. 역시, 대원이. 어? 야, 거물어 대나무 치니까 한 방에 부서지네. 아, 너, 너, 너, 너, 대원이 죽이지 마. 안 돼. 야, 야, 대원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. <웃음> 어, 뼈가루로. 대나무 네, 숙청. 아, 아너 변이 캐지 마. 대나무 어. 네, 숙청. 야, 대원이, 대원이 죽는데? 덕구한테? 어, 누가 자라, 밑에 되게, 밑에 자라나게 만들었다, 나 나머지를 다 자른다. 야, 이제는. 크리... 어안 터지네 아빠. 안 되겠다 심폐소생술 설화 <웃음> <웃음> 벌써 가면 안돼넌 <웃음> 아직 뱃살이라고 뭐야 그게 <웃음> 저 삼겹살 먹은 덕구한테 지면 안 돼. 링오벨리슈 <웃음> 말싸랑 당근. 가고 있다, 당근. 어디야? 아. Oh, um, sure. Sure. Mm. 아니 와 강타 아 아이비, IV에다가 약탈 투 걸렸다 <웃음> 오 좋은거 떴네? <웃음> 약탈이면은 때렸을때 얻는템 증가어 그리고 여기서는 강타도 저, 좋아 그냥 살충 빼고 다 좋다고 보면 돼. 살충. 살충. 그 아직, 아직도 거미새끼한테 밖에 데미지 안 들어간다. 하 살충 내전 <웃음> 어, 민성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. 무서져라, 대나무. 아이, 살아. 연... 전화 안 돼. 아, 사삭 무참히 살해당한데안드변요 아, 근데 대나무하고 실로 만드는 저. 그럼 대나무 쪽 봐봐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당근이다 응어 h a 아. 음식 따랐잖아. <웃음> 당근. 와, 대나무가, 한 세트, 두 세트, 세 세트, 네 세트, 다섯, 여섯, 일곱 세트. <웃음> 너, 아 452번으로 와봐 거기가 어딘데? 오픈닝 장소 가고 있다 그럴까? 아, 아깝다. 저거가 어, 트리 발견 여기 위쪽에 뭐가 달렸는지 봐봐 위쪽이 안보이거든 올라가봐야 근데 그거 밟고 올라가지? 어? 아! 꼭대기에서 딱 봐봐 어? 여기 어? 뭐가 어? 뭐가 자라있다 어어 <웃음> 나무에 당근 달렸다 <웃음> 달자 야, 덕구가 여기다가 대원 박는데? 밑에 <웃음> 그니까 러딱 이대로 있고 싶은데, 잘한다 빠르게 잘한다, 심지어 벌써, 벌써 <웃음> 3분의 1 정도가 아 어. 없애는만큼 다시 달고 있다 <웃음> <에이>. 어디 <웃음> 마을이 있나 여기에? 일단, 전 화분 좀 달게요. 예. 잠깐만. 아, 예. 네. 됐어. 화분 들러 그리고. 어? 아. 야, 허븐에 뭐 심을까? 대나무 어심어지네 흐흐 어. <웃음> 있 그러게 예. 뭐라고? 당근 달아달라고? 응. 어 컬아 잠깐만 어 아, 플레이어 그리고 스티브전 다음 대원 닉네임이 뭐였지? 아직 그대로 올요 대문자 구분해야 되는구나 이런 귀찮아 아 됐다 꺼나왔어달자 잠만 내가, 내가 꺼내온게 이렇게 꺼내왔어 좋아, 이곳은 곧 대나무 그 자체가 되겠지. 어, 대나무 다니까 이렇게 나오네? 오, 보기 좋다. 자, 이제 랩작을 다시 볼까 어, 어, 어, 어, 어. 볼까요? <웃음> 머리 잘린다, 언니. 글쎄 아나 처음 지을때 지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이름이랬다 근데 저분 어디갔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, 랩작 그리고 닉네임 바꾸라고 하면 죽고도 안한대 너이 자식 어 그게 더 나을수도? <웃음> 이마트치료성공 없을걸? 아예 없어 그것도 없을걸? 아 없어 잠깐만 나 이상한 생각했어 야야야 닉네임 바꿨나봐 없다 그거 왜 어디 갔을까 대체 그분 닉네임 뭘로 바꿨을까? 아 잠깐만. 저, 전적 검색. 전적 검색. <웃음> 마크 전적 검색. 그분은 아, <웃음> 콤마 공사공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스킨 보여줄게 뭐이 새끼 닉네임 찾았거든 나도 몰라 그리고 스킨 로딩이 안되네 잠만 아, 또 바꿨다, 이제. 홈, 홈바디 공공? 어. 뭐야, 왜 알렉스? 알렉스 아닌데. 아, 아 공공이 아니라, 오오였다. 으아! 하하하! <웃음> 어. 어, 뭐야, 내가 왜 화를 들고 있어. 뭐야. 형. 누가, 누군가가 아. 죽어가요. 헐이 새끼 <웃음> 좀 수용하자 닉네임 홈바디 영영이야 근데 너왜내 머리 쓰고 있어? 야 안되겠다 눈갱 <웃음> 아니 이 머리에 가시를 붙여버릴거야 아 <웃음> 와 스킨 그것도 <웃음> 옛날에 그 전화를 받은 거 그대로다. 화영이네. 아교수형이 화형이다 오케이 아니 잠깐만 아내눈아아아아천번 아, 없는데? 여, 여기 아니야? 뭐지? 이따가 오? 아! 아 대구가 막 밀친다. 안녕. 왔나아 배고파 민석 먹고 있어야지.